지난달 27일 개봉한 영화 1987이 관객 4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7일 오전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선망 집계에 따르면 1987은 6일 하루 동안 43만 명의 관객이 관람해 누적 관객 수 366여만 명을 기록했다. 앞서 개봉한 신과 함께 죄와 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1 9 8 7년 1987년 1월에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부터 6월 민주화 항쟁까지 6개월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2003년 지구를 지켜라로 데뷔한 장준환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다.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그는 이 영화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의심했는데 기적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다며 정말이지 누군가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극장에서 1987을 보고 엔드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관객들이 많더라. 개봉 후 관객들을 지켜본 소감은 관객들과 굉장히 깊게 소통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창작자는 소통을 통해 위로받는데 요즘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 감독 입장에서 관객 수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객들과 깊이 통했다는 느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여기까지 온게 감사하다. 관객과 깊게 소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왕 울보 감독으로 불리는 마당에 더는 숨길 필요가 없어 말씀드리는데 바로 며칠 전에도 관객평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관객 자신이 1987년 당시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개인사를 소상히 적은 글을 읽다가 울컥한 거다. 엄마랑 영화를 같이 봤다는 딸이 엄마에게 고맙다며 안아줬다는 글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게 바로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만든 영화라 이런 반응이 더 소중한 게 여겨진다. 언론 시사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도 눈물을 보였다. 오해를 좀 풀어야 할것 같다. 제 영화를 보고 스스로 감동해서 운게 아니다. 시사회 때는 옆에 앉은 배우들이 울어 따라서 눈물이 난 거다. 또 그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갓 스물을 넘긴 두 청년이 국가 권력에 의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하다가 슬픔이 밀려와 말을 잇지 못했다. 촬영 때도 이한열 열사 어머니께서 현장을 찾아왔는데 김태리 배우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도 이런 여자친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씀하실 때 함께 울었다. 생때 같은 스무살짜리 아들을 잃고 30년을 살아온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나. 눈물엔 내성이 생기지도 않더라. 아직도 난 많이 울고 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다고. 정말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탄압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느끼기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영화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영화를 만들고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만들 생각이었나? 이 이야기는 정말 만들고 싶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그 해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는 이상한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왔다. 운명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아직도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또 다행이다 싶었다. 지금 일곱 살인 딸 아이에게 현재를 일권인 사람들의 뜨거움과 용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크게 작용했다. 굵직한 사건을 그리며 긴박하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기존 한국 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캐릭터가 정처럼 박혀있는 것도 특이했고 김경찬 작가가 쓴 시나리오 초고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적대 인물인 박처장을 가운데 두고 많은 인물이 모이고 부딪히며 결국 하나의 커다란 사건으로 발전해가는 구도가 색달라 감독으로서 도전해보고 싶었다. 이야기의 가치와 더불어 그런 도전의 의미가 없었다면 1987은 택하지 않았을 거다. 객석에 앉은 관객들이야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저기 광장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지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위험 부담만큼 매력이 컸다. 제작이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희망을 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였나? 지금까?